대변흡입중후군으로 내성마비, 상해고도후유장해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고법 2009나 82918, 82925 대법원 2 0 1 0 13367, 13374도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모인 D는 2005년 9월 2일 퇴아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면책하는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유산,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태아의 태변 흡입 중후군에 따른 뇌성마비에 대하여 지병원 의료진의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가 제기되었는데 그 법원은 의료진에게 피고의 상태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하고 미소 프로스톨 사용 후 옥시토신을 기준시간보다 빨리 투여한 의료과실 인정하되 지병원 의료진의 책임 범위를 30%로 제한하였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피보험자에 대한 의료행위 도중에 의료의 과실이 개재되어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 의료행위가 상해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서의 상해의 치료 과정에서 행해진 것인 때에는 의료 과실로 인한 상해 역시 상해보험 계약에서 정한 사고로 인한 상해라고 할 것이나 상해 사고와 관계없이 단순히 질병의 치료를 위한 외과적 수술 기타 의료처치 과정에서 이루어진 의료 행위는 피보험자의 예견과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의료 과실이 개입되어 상해가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그 의료조치는 우연한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할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복건대 피고에게 발생한 태변 흡입 증후군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라고 할수 없고 따라서 피고를 출산하는 과정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의료과실이 개입되었고 그로 인한 피고가 이 사건 장애를 입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상해사고가 있었다고 볼수 없으며 지병원 의료진의 의료행위는 이사건 보험계약 제15조 제1항 제7호의 의료처치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 고도 후유장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